다니 앞서 나리오에금제 타면 그짓 자르니 하는 거야 하자 너 우와 대박이다 와, 대박이다. 와, 대박이다 진짜 치즈 진짜 많이 드네 이거, 자 아, 치즈 듬뿍 장작구이두 마리 먼저 나옵니다 와, 와 치즈, 치즈 진짜 많이 많다 닭을 묻혔네 진짜 강원도에서 물 내리듯이 탐창했어요 어, 맞아요 네 소복하게 쌓였네요 허, 이렇게 들어간다고? 오 저거지 저거 진짜 치즈는 쫄깃하고 다 부드럽고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뒤져보세요. <웃음> 어, 확실하네. <웃음> 아니 확실하네. 선근가. 아니 확실 확실 확실 확실히 한다 나는. 자 여기 선 선긋기. 저거 봐, 저거 봐. 자 들어갑니다. 오. 자 들어갑니다. 그 들어갑니다. 6 0분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. 6 0분 스타트. 와. 어머+ 어머+ 어머+ 세상에 어머+ 어머 나치즈치 기가 진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쪽이 진짜 고소하어나 너무너무+ 고소하다. 너무너무 희재씨 만만치 않네요 희재씨 천입 좋아요 천입 어머+ 오와치즈치 오. 오. 기+ 치즈치기 치즈치겠어? 응아 어. <웃음> 그렇게 늘어난다고? 안니그안 치죠. 대박사. 오, 음, 엄청 맛있지 치즈. 닭카하 어, 엄청 부드럽지. 네. 그리고 되게 고소해. 음. 이렇게 나 치즈 많아가지고 느끼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네. 그리고 간이 되게 잘된것 같아. 음, 음. 이, 이 치즈도 고소한데 닭도 되게 잘 익어가지고. 음, 음.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안은 되게 촉촉하고. 어, 저 어, 근데 맛있다. 어, 날개다. 오, 두껍. 진짜 치즈 두껍. 오, 영수야, 수야 영수야. 치즈 진짜 많다. 와, 걸쳐도 걸쳐도 끊임없다. 아, 치즈. 응? 치즈가 좀 이렇게 헤비할 수 있는데 전혀 안 헤비한데 아, 그리고 아니, 짜지는 아니, 않아. 치즈도 너무 많으면 짜거든. 맞아. 약간 달달한도 있다. 있다. 응.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. 응. 이한마리도 그냥 먹겠는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와 어떻게 이렇게 치즈가 많이 들어가냐. <웃음> 와. 어, 희재씨도 만만치 않아요? 오, 그죠? 오늘 의외로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. 자, 치즈 뚜포잘 잡고 이두 마리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